버스 정류장에 한 할머니가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바로 옆에 외국인도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다. h 이 y h 그래, 그래. 조금 있으니 저쪽 모퉁이를 돌아서 버스가 오자 할머니가 말했다. Hey, what day? What day? What day? What day? 마침 월요일이라. Monday. Birthday. 버스, 버스데이 오 해피 버스데이 오우, 노노노노 야, 해피 버스 아니데이 마, 저저, 좌석 버스데이 좌석 버스데이 에? 오 마이 가 왓? 좌석 버스, 알았지? 에? 좌석 버스데이 알았지? 에? <뭇>